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집 핑크문 체인지 한 영상 보셨나요? 그런데 음.. 문을 열고 나갔는데 뭔가 초라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핑크만 하기에는 저는 마음에안들더라고요 그래서 문고리하고 밑에 도어락 아니 아니 말굽도어 그리고 도어 스토퍼 이렇게 세가지를 금색으로 바꿔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페인트 칠을 해서 저렇게 다 까였어요. 열고 닫는 부분에 페인트가 까인다는 거를 제가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도어 스토퍼의 나사를 푸르기 시작했어요. 나사 푸르는 거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돌려서 빼면 되고 또 돌려서 빼면 되는데, 먼저 문을 닫아놓고, 저렇게 나사를 빼야 다치지 않으세요. 문을 열어놓고 나사를 빼다가 갑자기 도어 스토프가 확 하고 튕기면 얼굴이나 손발 뭐 어디든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도어 스토프는 위에 나사를 뺐으면 다시 문을 열고 지지대도 빼주고 계속 돌리면 돼요. 열심히 빼주면 제가 전에 이런 나사들을 풀지 않고 색칠을 했기 때문에 부분부분이 저렇게 예쁘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나사를 빼지 않고 페인트칠을 하면 나중에 다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현관문 색깔을 바꾸실 분들은 나사를 다 풀러서 문을 깨끗하게 만드신 후 페인트칠을 꼭 하세요 도어 스토프 다 뗐으면 이제 문고리 옆부분도 떼주시고요 얘도, 음, 얘도 떼지 않고서 작업을 해서 적어보세요 안 예쁘죠? 손잡이도 떼주었어요 손잡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떼내지 않고 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자국이 남죠 이렇게 다 빼냈으면 페인트가 안 칠해졌던 부분에 다시 한번 덮방을 해주세요. 전두 번에서 세번 정도 칠했던 것 같아요. 같은 색깔의 페인트이기 때문에 부분만 칠해줘도 색깔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핑크로 페인트 되었던 부분은 사포하고 칼로 다 긁어냈고요. 깊은 상자에다가 금색 스프레이 뿌릴 아이들을 넣고 금색 스프레이를 뿌려주는데 어우 이거 연기 장난 아니에요. 꼭 밖에서 아니면 바람 불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금색 스프레이를 뿌린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두둥 얘도 페인트라는 사실을 제가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핑크 페인트가 분명히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금색 스프레이를 뿌렸던 걸까요? 그래서 그냥 다시 샀어요 <웃음> 금색 현관문이랑 말굽 도어랑 다 샀어요 그래서 다시 새 제품으로 현관 문고리를 설치를 했답니다 저렇게 새 제품을 자리에 꼭 맞게 넣어주고 현관 문고리를 넣을 때는 먼저 가운데 부분을 넣고 일단 문고리를 넣어 줘야 되는데 문고리가 저렇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꼭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문이 안 닫히고 안 열려요. 꼭 명심하세요. 자, 첫 번째로 문꼬리를 보시면 저렇게 길다란 게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길다란 게 있는 부분을 먼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없는 부분을 문꼬리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 길게 있는 부분에 맞게 넣어주시고 긴 나사로.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문고리 교체는 완성이에요. 문고리 교체는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그냥 구멍에 맞게 넣고 넣고 나사를 돌려주면 되거든요. 옆에 있는 나사도 돌려주고 문이 잘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문이 잘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서 완성이 되었으면 그럼 끝이에요. 참 쉽죠? 자 완성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저 호텔실 도어락을 꼭달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하나가 더 포인트가 골드로 되면서 문이 살아날 것 같은 그래서 일단 위치를 정하고 펜으로 나사가 들어갈 구멍을 표시를 했어요 구멍을 너무 크게 표시하면 안 돼요 가운데를 딱 표시해야 그 부분에 나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는데 이것이 힘 조절이 진짜 중요해요 잘못하면 문 뚫리거든요 양쪽으로 그러면 뒤쪽도 구멍 뚫려요 그래서 이거 힘 조절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여자분들이 하기 정말 힘들어요 영상에서는 마치 제가 하는 것 같죠 저도 신랑이 해줬어요 저도 드릴 만큼은 겁나서 못 들어요 음 가능하다면 남자분들이 이거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릴이 정말 무섭거든요 저렇게 까임 부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렇게 까임이 생겨도 제품으로 덮어버리면 표시가 안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 까였다고 해서 또 페인트칠하며 또 시간 걸리고 하니까 저 정도 까임은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나사를 돌려야 되는데 저렇게 드릴짓하고 못 넣잖아요. 못다 뭐 상해요. 안 들어가요. 구멍이 너무 작아서. 이거를 두번세번 번 작업을 해야 돼요. 먼저 드릴로 뚫었던 구멍보다 아주 조금 더큰 못으로 구멍을 넓혀주고 그 다음 아주 조금 더큰 못으로 또 구멍을 넓혀주고 해서 제품과 함께 들어있었던 못의 크기와 맞게 구멍을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저거 못뭐 상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시 구멍을 넓히고 넓혀서 못을 넣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해도 빡빡해서 쉽지 않거든요. 드디어 세번째 못 들어가고 네번째 못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옆에 고리도 돌려줘요. 근데 이것도 저 잘못했어요. 보세요. 방향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밖에서 도둑이 문을 열면 열려요. 굵은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풀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돌렸어요. 자, 잠근 다음에 보세요. 밖에서 열리나 안 열리나. 절대 안 열려요. 안쪽으로 넣어서 문이 열리도록 설치를 하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꼭 이거 설치할 때 주의를 하세요. 그래도 방법용으로 하나 더 다는 거니까요. 포인트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완성된 저희 집 핑크문 그리고 골드 포인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말굽도어, 손잡이, 그리고 도어락, 윗부분에 도어 클러저까지 집안에 이렇게 현관문을 포인트로 하는 것도 인테리어 포인트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